안녕하세요 초롱공인 t v 소장 방희선입니다 어, 오늘은 집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1 플러스 1을 신청한 입주권 어, 즉 도정법 76조 1항 7호 다목에 명시되어 있는 어, 입주권 두개를 승계조합원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 과연 먼저 가지고 있던 그 1주택은 어,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그 조합은 입주권의 그 특례조항 있죠. 어 156조의 2, 4항. 4항은 그 입주권이 완공되고 나서 2년 안까지 그 앞에 집을 처분을 하고 1년 이상 실거주를 전 세대원이 다 갖추는 그럴 경우에 비과세를 해주느냐 하는 그 조항입니다. 그 혜택이 있는가 하는 질의를 어 여기에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질의를 한 것에 대한 답변이 나온 게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. 어,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양도 서면 2020 법력해석재산 3447. 어, 올해 5월 18일자에 요게 해석문이 올라와 있네요. 어, 바빠가지고 제가 못 짚어드렸어요. 요걸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. 어, 제목이 1주택 보유세대가 1원 플러스 1 형태 조합은 입주권 승계 취득시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 이거는 완공 후 2년 이내까지 3년이 지나서 요 완공 후 2년 안까지 뭐 앞에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 그 조항입니다. 이 특례 적용이 5 6조2항에 요게 원플러스 1, 1, 도정법 76조 1항, 76조 1항 7호 다음 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게 원플러스 1에 대한 거거든요. 요럴 어, 때 한번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.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관리처분난 원플러스 1을 샀을 경우에 하나 갖고 있던 이 집이 완공후 2년 안까지 팔아도 비과세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.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. 답변은요. 먼저 요지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 플러스 1 형태 조합은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중공된 두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그원 플러스 원이둘다 집이 완공됐을 경우에 원래 살았던 그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아까처럼 완공 후 2년 안까지 팔아도 되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가 요게 이 질문의 요지고요. 회신은 어떻게 와있냐 했더니 귀 서면지리의 신청에 사실관계와 같이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자 먼저 국내 1주택을 먼저 소유했습니다. 그죠? 이걸 소유한 1세대가 도정법에 따른 조합원 입주권 2개를 승계취득하여 중공된 2개의 신규주택을 취득한후원플러스원 입주권을 관처 이후에 샀는데 얘가 완공이 돼서 둘다 신규 주택 집이 된 거예요. 어, 이렇게 신규 주택이 된 후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, A 집 가지고 있었고요. 본플러스원 입주권 샀고요. 얘가 B였겠죠. 이게 B-의 집두 개가 된 거예요. 집이 B-원, B-투 이렇게 두 개의 집이 되었을 때 완공 후2년 안까지 요 A를 양도했을 때 비과세가 되느냐 이 질문입니다. 어떨 것 같습니까? 이랬을 때 답변은 예, 양도한 경우에는 답변은 뭐라고 되어있냐 했더니 156조의 2 사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되어있죠 비가세 안된다 되어있습니다 종전주택 A집 가져있고 관처 이후에 원 플러스 1 입주권을 샀고 얘들이 B-1, B-2로 완공이 됐어요. 완공되고 나서 2년 안까지 A양도하면 비과세 되느냐 이랬더니 비과세 안된다라는 답변입니다. 하나짜리 사야 된다는 뜻이죠. 어, 이렇게 원 플러스 1이 혜택도 많이 있지만 걸리서 거리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. 원 플러스 원 샀다. 이러면 내가 원래 앞에 1주택이 있었다. 그 앞에 있던 집이 양도 차익이 어마어마 많이 나 있는 집이다. 그런 분은 원 플러스 원 신청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전에도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려왔습니다. 근데 질의한 거에 대한 답변이 올라와 있어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립니다. 한번더 정리할까요? 어, A라는 집 가지고 있어요. 뭐, 예들, 예를 들기 좋게 초롱부동산은 레전드 앞에 있댔죠. 레전드 A가 양도 차익이 한 6억 정도 났습니다 예를 들어 근데 대연 3부역에 원플러스 1, 1 이거를 원플러스 1을 샀어요 그랬을 때 레전드 비과세 된다고 해안 된다고 해 완공 후 2년 안까지 이렇게 처분할 때 비과세 받는 그 혜택이 없습니다 원플러스 1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죠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게 올라와 있는데 우리가 또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 옴브라스원 그냥 묶어서 하나 샀는데 앞에 집 비과세 되겠죠? 하는 거그 안된다 소리입니다. 3주택으로 보고요. 어, 소득세법 시행령 특례 1 5 6조의 2, 4항 완공 후 2년 안까지 앞에 집긴 세월을 비과세를 팔수 있는 그 혜택 없습니다.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또 간단한 거 살펴보고 퇴근할까 합니다. 감사합니다.